야. 이놈의 닭대가리도 씨. 그러게. 뭐야? 왜 이래? 시간이 별로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겠단 거지? 뭐지? 타임 패러독스인가? 시간을 역행했는데? 이 자식 넌 분명히 죽었을 텐데. 널말 거야. <웃음> 넌 분명히 죽었을 텐데 왜 살아있지? 다스온이요 오우야 장모님은 술 드실 때 장애 모자 벗고 마시겠네? 모자에 담아 마시면 능지 상승한다고? 아, 아 모자 효과는 계속 가는 거예요? 그런 거였어? 날씨가 미쳐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네 능률도 진짜 떨어지고 만약에 집에 에어컨이 없으면은 어떻게 시원하게 할까요? 차가물로 운 샤워를 해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좀 일의 능률이 뭐 엄청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정말 여유롭게 영상 몇 편씩 뽑는데 힘? 이 탈진 걸려가지고 이사요? 에이 이사까지는 아니고 아 가끔 느껴요 굳이 내가 서울에서 살아야 되나? 그런 생각이 몇번 들긴 해요 물론 서울에 벗어나면 재미없으니까 서울 한 외곽쯤 진짜 여름에는 집에만 박향 있어야겠다 오늘 영화 보려고 나갔었잖아요 나갔었는데 더워도 굳이 내가 이 더위를 뚫고 영화 한편 보려고 가야 되나 느끼, 느끼기도 하고 어차피 동네 근처라서 상관이 없긴 했는데 정말 날씨가 나를 지치게 해 이런 상태에서는 남자한테 저항도 못한다고 <웃음> 잡혀간다고 아 수박 먹고 싶다 껍질간 수박은 따로 안 파나? 살 의향이 있는데 빠른 파트는 안 하시나요? 항상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 근데 단지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멀티가 감소를 했고 그 느낌이 없긴 해 맞아? 불보내고 싶다 불본 하고 싶은데 플스 사야 된다고요? 만약에 불본만 할 거면은 플스4 중고가 나쁘지 않고 이왕 콘솔, 콘솔 산거 다른 것좀 해보고 싶으면은 이제 최신 그 5로 가는 게 나쁘지 않죠? 여러분 동네에 그 당근에서는 플스 중고 얼마에 팔고 있어? 내가 그때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나름 양심적으로 파는 사람한테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파긴 샀는데 그때 아! 그 유부남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예전에 어떤 한 커뮤니티에서 콘솔을 하나 샀다고 해서 아내가 문을 잠겼대요 그거 콘솔... 어 물론 콘솔이 뭐 그냥 가격도 아니잖아 솔직히 비싸긴 하잖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일주일인가? 2주일 전에 이미 스위치를 한번 샀대요 그래서 시소민가... <웃음> 솔직히 그거는 같은 남자라도 선 넘지 않았나요? <웃음> 아니 콘솔 하나는 사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울 텐데 그걸 연속으로 산다고? 그리고 콘솔은요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나 제일 좋다고 봐 만약에 지존 박스랑 플스랑 스위치 세개를다 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연결할 거야? 그거 사야 될걸요? 화면 분배기 사야 될걸요? 그럴지도 모르죠 <웃음> 화면 분배기도 사야 될 거야 그거 다설치하려면 멀티탭 세개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정말 특별한 <웃음> 경우 아니면은 굳이 콘솔을 여러 개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진짜 제발 hey, you, 이놈의 닭대가리도이 <웃음> <으악>. 으... 아... <웃음> 아니 진짜 이럴 거야? 이제 계속 이럴 거야? 육순 해줬다 근데 그 청불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의외로 그런 것들 관대한 거 아시나요?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막 18세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15세로 내려가 그런 경우가 몇번 있거든요 음아니야우리나라에는 이런 건 약해 딱그 정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대요 흔히 있대 성적인 것 빼고 아 그건 맞지 뻔하고 쿨한 나라임 <웃음> 이상한 쪽이 관대하니까 섹시하진 못했다 성적인 건 관대하지 못하니까 아, 자 이거 죽었는데. 해보겠습니다. 어, 그래. 그럴 것 같더라 그냥. 서른의 마법진이요. 내 네, 그룹 사람이 죽었던 자. 혹시 가족 클럽에 좀 관심이 있으십니까? 들어오십시오. 수상한 단체 아닙니다. 이름이 이름이 이럴 뿐이지 수상한 단체 아님. 들어올 땐 자유지만 나갈 때도 자유라고. 이거 분명 끝나기 전에 이거 먼저 끝날 것 같은데. 오. 아, 아직도 모근님의 배경음악이 들리는 것 같아요. <웃음>